들어왔다 이 녀석 너 이롱제다 으악! 따그녹이다 헬로 따그녹 아 진짜아 진짜 으악 아, 진짜. 난 나한테 어드민고 던졌다 니워줄까 왜? 딱그 딱 녹이네 야니 니 기억나지? 응 대충 텔레포트 영영은 그, 뭐더라 그, 그. 나아 텔레포트 이거 다 써야 된다 오빠 대명 봉이라고 했지 노일홍 이제 네. 나는.. 아이고.. 네. 이제 넌 C 야할 거라고? 이렇게.. 알았지.. 아 이렇게다.. 야 그거.. 알아 냈다.. TP 명령어가 지울게지마지 TP 명령어가 골뱅이 텔레 빼서 띄우고 니네 이름은 살리신의 네. 이름이다.. 아, 시끄럽다 소안만좀안지르게안주안안되나야 어? 되지 배, 안 배, 안 배, 안뱉안 배, 안 배, 안 배, 아, 뭐 <웃음> 안 배, 안아안다안하안이 쉬프트 누안고안리안 배, 안 배, 안 배, 안 배, 안 배, 안 배, 안 배, 안 배, 안 야이 뭐, 녀석 아, 메시 장무기는 이겼다 민규 어딨어? 질럭게 춥지마 민규 내 무기 한번 볼래 따그눅 일로와 따그눅 너, 너 거기서 왜 뱅뱅이를 도니? 내가 왔다 이녀석 니 이거 아이템 명령 기억나지? 기부 띄우고 니네 이름 슬래시 490에 봐아 아니야 일단 여기 장물서리부터 하자 약대헌벨이다 으이 녀석 으악 트야얘 오토바이 찾았다 오케이 야 보라... 보라색 열매 먹으니까 환각어 그거 <웃음> 승리가 좋아하던 거다 <웃음> 마약인가 봐 저거 응저 어. GD가 좋아했던 거다 여기서 수입했구나 그걸 으악 옥수수 작은 옥수수다, 이 녀석. <웃음> 밝은 옥색 페인트. 응. 밝은... <웃음> 민균이 어디 있냐? 있없 이제 할 거야. 으악, 여기 투명한 거 있다. 으악, 아, 죽여주다 야, 나 죽겠다. 으 죽었다. 나 임종, 노이롱 임종. 어, 얘, 너도 죽었구나? 넌 언제 죽었니? 이녀석, 이녀석 따구 녹. 아나나 스킬 찍을래 오버킬 따구녹넌 언제 죽었니? 뭐었어보티브 딥스 <웃음> 위가 야 뭐라고 제구로 응 물때리 때린... 갓제구 현재 서버에 뭐라고 들어왔다지 어 들어왔나 커넥트도 딥싸 야 야야야 기어다니는 애랑 맞짱 떠서 지기 생겼다 야 <웃음> 내가 졌다 목질이다 어? 들어왔네. 네. 잘자. 아, 포트도 일홍 제. 아, 다 따그노 공격. 야 도망가. 깜빡. 잠깐만 덮고 여로 TP 해줄게 일단 나 쫓기고 있다 좀비한테 지금 상당히 빠른 속도로 도망갑니다 베를린으로 어딘가때베난 배... 지도가 없어서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 넌못 오지 베를린 빼면 다... 다 그게 어쩔 수 너무... 여기 난이도 뭐, 못... 난이도 쉬움인가? 뭐다? 보통인가? 그럴걸. 어, 해머를 얻었다. 보통... 아, 덕구 TP 해줄까? 일단 여기 좀 털고. 오케이. 나중에 하자. 야, 누구, 나한테, 사판자로만 줄사로 땅을 파야겠다, 이 녀석. 야, 이 템. 참... 응. 식료품 좀 털어. 이거 우리 편의점 털었나? 난 피자 가게 털고. 면서 인형 안 나오나? 난 주유소 털래 빵이다 이 녀석 경광등 <웃음> 그리고 청포상으로 달려 콜라 와 여기 어? 야 덥고 여기 기름통 있다 아, 아, 또 출혈인데. 야, 너약좀 있는 사람. 야, 아 이건 언제 왔어, 아까부터 기든새끼하고 맞아. 어, 그러니까 기든새끼 이거 왜 이래 많아, 이거. 안 죽어, 이거. 아, 그냥 죽어야겠다. 안 죽어, 이거. 기든새끼 왜 이래 많아. 아이 뭐 대문자야 이거 야나총 주었다 오케이 노시롱제 세번 사망 기능 새끼 때문에 좋아 시칼죽 총소리 와 머리 안에 탁 쏘니까 바로 야, 잠깐만 나 저쪽 다시 갈게 아주 주, 주유소에 저거좀 챙겨줄 수 있냐 아시칼 가스통 있더라 여긴 털었나? 총포상. 어? 아다 어? 털었다. 야, 이거 토마토가. 야, 어디서 계속 나랑. 총. 야, 총. 각. 좀비 3마리 누구한테 다. 아, 다가간다. 뭐야. 혹시 난가? 누구한테 다가가는.. 이상한데 왜얼굴끌렸는데 그래 니가 총 쏘는 거.. 내가총 쏘는 거에 얼굴을 끌린 거 아이가 그거에.. 으 맥도날드다 네. 그 놈? 그놈? 니 네, 혹시 스포츠 작 스포츠 작전이라고? 아카운온 아니면 그런 화력이 안 나.. 주변이까. 나포상 집에 있다. 이쪽이. 여기 근처에 있을 테니. 장벽 안이가 장벽 바뀌가 아니 아, 여기. 바뀌면나 지금 뭐냐. 소방 도끼 얻으려고 한번 올라가. 어? 어 후라이팬이다. <웃음> 이걸로 쌓아야겠다. 야 맞다. 여기서 그거 챙겨갈게. 가스캔 있더라. 가스캔 챙겨가지 어 차도 있다 여기 시체훼손. 악 나는 왜 때려? 백리악 나는 왜? 악 쟁기로만 돌리는 거냐? 아니, 이거 봐봐. 총다 그 썼으면 버려. 버리... 민규 이거 봐봐. 필터. <웃음> 밀리터리 후라이팬인데 아, 나 무슨 총? 아 들고 뭐 있어라. 나중에 총 만들거나 좀쓸수있그렇지그렇지 운동기구밖에 없다고? 아. 야... 빨리 나와야 예. 여기 차, 탈 만한 차 하나만 좀주워나봐봐오 세차장에서 쓸만한 거 두개는 줄 거나 야 그거 토치 같은 거 없이 없나? 토치나 찾아다 토... 오케이 그럼 우리 이제 차 마구 타고 다녀면 된다 가스캔 있고 아 에이스다 근데 과자가 아니네 뭐라고? 에이스가 과자가 아니라고? 어오시칼 <웃음> 글로 <걸로. 웃음> 으악 테이프다 쭈꾸네 니네 어, 동생은 어떻게 됐냐 왜? 뭐하냐고 무슨 어. 게임이냐고 아 어, 왜? 에, 에. 펀드. 알겠어 이름 알아봐야 하지도 못 깜짝이야 씨가 김새끼야 중지 사망 기가? 나 기는 것 때문에 세번 죽었다 그치. 무기가 발을 물었다 야 이거 총 포상이야 어? 민규 차 타고 딴데 가볼래? 아니, 여기 링크. 뭐가 없는데? 뭐 먹을, 먹을 건 엄청 많은데 아 근데 이거 소독해서 먹어야 돼가지고 나 아, 100%짜리 하나 주셨다 혹시 그거 풀이가 <웃음> 운동 하나 줍고 프라이팬 하나 줍고 야 혹시 바퀴 한쪽 없는 거터트 폐차해도 되나? 자 민규 여기 와봐 이거 같이 부수자 뭐 어딘데? 여기 어디지? 피자집 앞에 보면 대원이 있다 여기가 어딘가? 있는 <웃음> 이놈 다리 없다 이 녀석 야. 됐다 도망가 도망가 비 예. 얘... 와우 차 터졌다 여기 메탈 이게 어, 차 폐차하면 저기 떨어지구나 음속 쪼가리 떨어지지 않네 응. 업데이트 됐면 언제 니요 야 도서관이 아무것도 없다 어 괜찮은 무기를 찾았어 후라이팬이다 어 나도 있다 이 녀석 이 녀석 봐라 나는 밀리터리다 내걸 봐라 이 녀석 난니 니 후라이팬보다 더 예쁘다 이 녀석 아 근데 스킨 적용된 거 보이냐 니들도 어, 너 당근이야, 이 당근아. 아니, 이거, 후라이팬. 아. 어. <웃음> 아, 그렇구나. 이 녀석. 야, 후라이팬은 누구 하나 때리러 갈래나? <웃음> 그래, 때 때리, 누구 때리긴 했네. 야, 지금, 따근홍이랑, 노유롱이랑 부부싸움 한다. 우아 아들이 로면 뭘로 할 건데. 바로, 노린제다, 이 녀석. 누구인지 야 진짜 누군지 모르는 거가 응 기억 안 난다 중3 때 1인데 그거 아 감자칩 약 상추 아 그냥 여기서 개길래 음식은 많으니까 어 어디 들어가 있는데 니 우리 여기 있는데, 주, 그, 주유소 큰거 있는데. 거기, 근데, 베를린 어디가? 나 베를린인 줄 모르겠다. 지도 없잖아. 난, 아, 딱 봐도 베를린으로. 얼마나 많이 했으면, 딱 봐도 베를린이냐. <웃음> 겨울 100시간밖에 안 됐다. 어휴, 걸무 아, 근데 베를린만 찾기 쉽다, 유일히. 베를린 내부로 지닙다 내눈 혹시 물렸냐 나 가요 <웃음> 야나 <웃음> 미국 간다 야 엄청 커다란 무기가 민규 발 물었다 <웃음> 야 치료못하냐 이거 야 민규 긁지마 아니 난... 치료못하냐고 어, 어, 약이 진... 없다 야야 빨리 음식을 먹어봐 그냥 어 베를린 내부로 치니까. 진입... 아니 나 음식 다 90% 제기면 피가 오르게 하는데 그러니까 토마토 나팔 떨린다 간다 으악. 민규 혹시 너발 긁었니? 으악 나한테 입회하면 된다 야 총안에 큰일 났다 왜? 정말 오랜만에 하는데 재미가 없다 으악. <웃음> 정말 끝내줄게 재미가 없다 끝내줄 재미 없다 나는 이걸 그분이랑 몇 시간 했는 줄 알아, 이 녀석. 와, 진짜 끔, 끔찍하게 재미없다. <웃음> 할 일이 없다, <웃음> 이녀석할 일이 하나도 없잖아. 아, 옛날에 근데 그거 못 있었으면 재밌었다 핵모드. <웃음> 핵모드 하고 싶은데, 나. 야, 클리어, 런치더디타 그건 기억나지, 핵모드. 아. 어. <웃음> 아, 죽으면, 죽으면, 셋. 텃... 찍은 거다 쳐줘야 되는구나. 음. 응. 말래 찍은 건 예외로 좀. 두... 야, 기가 허어. 우리 이 게임 몇분 했냐? 18분 57초. 한, 30, 한, 시간 한거 같아. 야, 그 19분 했는데 재미가 없다, 나도. 야, 딴거 찾자. 정말 재미그건 마인크래프트나 할 걸. 으악. 그니까. 와, 어, 진짜, 너무, 너무 재미없는데. 후회해도 늦었다. 야, 나 너무 재미없다. <웃음> 아니, 이거. 결국 한다고 하는 게. 아니, 결국 한다고 하는 게, 나 민규랑 아, 서로 맞으뭐난도지라는 거야. 거 하는 거 밖에. 응. 근데 그게 아, 재밌다, 야 칼로, 칼로 서로 서로 <웃음> 난도 질하는 재밌다 미치겠다 으 이게 재밌다 어? 아 나의 낭심에 칼질했거든 잠깐만 어, 야 민규 재밌는 거생각났더그 다음 뭐? 어? 아? <웃음> 침대 찾아 야. 내 <웃음> 침대가 아. 어디 있을랑구 있, 자차 보면 있지 <웃음> 침대 찾아 이녀석 어디 보자 <웃음> 아니 침대가 안되면 도서관에서 하지 뭐 어? 도서관? 도서관 들어가 이녀석 <웃음> 네그누워지 아, 도서관에 뭐. 소파가 있었군 <웃음> 누워있 <있는. 웃음> <웃음> <웃음> 결국 하는 짓이 이것도 으아 <웃음> 내구도 말, 그냥... 마... 내구도 그럼... 말래, 대접도 팔콘다. 에이, 이이 그나마. 아, 결국, 결국 같다 <웃음> <웃음> 이거 몇분 할래? 약 1분만 하자. <웃음> 그 다음에 어디 갈래? 어. <웃음> 그 다음, 덕구한테 가자. 와, 그래. 아 기다려봐 이제 3 0초있다 이제 30초 <웃음> <웃음> 큰일났다 1분도 안했는데 질린다 야여기좀더 야, 새로운 거 원하구나 다 했다, 이 녀석. 야, 이거 너무 재미없는데, 야. 너무... 야, 민규 죽었다. 너 너무... 미안해. <웃음> 어. <웃음> 너무 세게 해서 갔다. 가버렸다. <웃음> 아, 난 덕구한테 가보겠다. 덕구 어디지? 아. 어... 베를린 내부다 밀리터리 나이프 들고 설치고 아 근데 그 이름이 왜이 어렵게 적어놨냐 어어 다른데다 야 충하이 니 뒤에 <웃음> 아 장독 안쪽이네 여기. 장독 안으로 이겼다 내가 다행히 또 물려가지고 출혈사 사는... <웃음> 무기가 자꾸 발물면안 된다 아 역시 미니터리 나이프가 이력은 좋아 응? 꽉... 서로 <웃음> 몰라 난 후라이팬으로 때릴래 약 <웃음> <웃음> 이거 서로 때려도 딜 안들어가? 얘도 피치기잖아 얘도 피파티... <웃음> <웃음> <웃음> <그래서> 피파티가 뭐피아 <웃음> 피... 으악, 어그로 끌렸다. 나 망했는데. 넌 이제. <웃음> 우리도 어디 가는지 모른다. 어디서 자꾸 옆에서 누가 자꾸 하악거려. <웃음> 모기가 하악거리는데. 민규, 속도가 너무 딸리지 않나. <웃음> 그래서 우리 뭐할건데 몰라 마라톤이날래 <웃음> 마라톤을 가? 헐 뭐라고? 42.19 길로 달리겠다 42.19 난... 민규는 아니, 12km 안, 더 갈김데 그거걸을거데 자꾸 옆에서 하악걸린다 여기 가기 싫어나야 으앗 야. 야. 야. 안가 <웃음> 야, 넌 이제 좀려 너네 엉덩이 자꾸 그걸로 비빌래이 녀석. 아, 엉덩이 후라이팬으로 드릴 거다. 나 먼저 도망간다, 이것들아. 야, 저거 잡아. <웃음> 도망간다. 나 포인트가 없어서 대시로 못 찍는다. 야가뭐할거 있냐? 마크나와적그야 <웃음> 너무 할게 없다 게임이 <웃음> 난덕고 엉덩이만 따고 갈게 안된다 내가 그런 거 허락하지 않겠다 으악 간다 으악 안돼 으악 뛰어간다 이 녀석 내가 먼저 뛰겠다 <웃음> 난 걸어간다 <웃음> 어, <간다. 웃음> 그 와중에 쟤 걸어온다 예, 네가 그... 걸어온지도 모르겠다 충원 니아나 헬기 타고 싶다 갑자기 어 잠깐만 설마 설마 <웃음> 민규 우리 이거 타고 가자 어어 어, 잠깐만 어, 아 캡스 왜 켜졌냐 <웃음> 설마 했는데 진짜 야, 이거 타고 가자 우리 어? <웃음> 가자. 가자. 아니 덕구, 덕구한테 쏘는 거도너희길러너이길러 너, 잠깐만 야. 자기 안 넘어가시겠는데. 잠깐만 입구가 좁다. 안 돼. 야 입구 무서워 갈까? 야, 야 덕구다. 쏘아, 쏴 그냥. <웃음> 아. 아, 제발. 통발에 걸렸다 우리. 터빨이다 돈발이. <웃음> <돈발이다. 웃음> <웃음> <웃음> 어. 몰라 이렇게 된거 대포로 나무볼래 <웃음> <웃음> 야, 야! 에임이 안좋았다 <웃음> <웃음> 민규 1300번 가지면 된다 1302번 대포 아리더 명령어 뭐지? 기브 니이름 네 띄우고 니이름 네 슬래시 1302 그리고 뒤에 슬래시 숫자는 개수 아이템코드 뭐라고? 1302번 오케이 컨드 아이템 명령어가 뭐지? 어? 기브 골, 골뱅이 하고 기브 띄우고 니 이름 차만 비지클로 해야 된다 차는 아 재미없어 오케이. 골뱅이 기브 네밍레이 1302 개수 맞냐? 응안 주는데? 네 가방 용량 모자란 거야 이거 알다 가방 살아있다 엄마 음, 조지는데 뭐지? 야 여기 비행기인데 연료가 다근높13002 응. 어? 어? 나왜 안되냐? 나 이렇게 했거든? 잠깐만 나 아직 지금 안보인다 야 이제 나보면 놀랄거다 잠깐만 T 뭐더라 야 W였나? 야야 안보인다 나 대체 뭘 잘못 친 건지 알려줄래? 고에야 뭐더라? 유였나 아닌데 야 몰랐다 그냥 내가 검색할게 디코에 쳐서 네가 안 보겠다 아 디코에 쳐놨나? 아까 했잖아. 오케이. 아 이거 슬래시 띄우고 사이에 그 기브 만 말고 어떻게 하냐면 아 연료통 이 있어. 이렇게. 와 됐다. 됐다. 이렇게. 이제 저장할수 있다. 가자. 가자. 아 연료통 이 있어야 돼. 야, 뒤에 저 노란 거 뭐냐, 대포알. <웃음> 야, 문부스 대포. 덜컥. <웃음> 이제 대포가 많아서 막 쏠다. 야, 뭐부터 쏠래? 저 테러범들을 피해야 한다. 퓋. <웃음> 저거, 대일 <대포시지요>. 보시죠. <웃음> 나무 안 배지인데, 대포로. 배질 건데, 배질... 두세 방 정도 맞추면 된다. 아, 한 두세 방. 방 맞추면 방이. 배진다. <웃음> 아, 배지잖아. 됐다. <웃음> 잠깐만, 경험치 안 들어온다. 대포로 배니까. 나 여기서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나가냐. 나, 나 대포할, 좀 죽어올게. 응. 됐어. 마크 나올까? 정말 <웃음> 마크 할까? 마크가 더 재밌다. 으악, 이녀도 이거 폐차 시켜야 되는데, 폐차 시키자. 그럼 <웃음> 저 <웃음> 재능 인력 아, 이거 끝이니까. 정말 그분은 이거 보고 언던 트라 했다. 아, 그리고 왜, 언턴드라고 하니까 화낸다 어. 야 민규 괜찮나니? 야나괜찮다왜 죽었나? 어 <웃음> 탱크 폭발로 민규 사막 야, 야 폭발로 사라졌어 템도 다 없어졌는데 안 되겠다 재미없다. 아 노잼. 으악 꺼.